근데 아무리 그래도 3등급이 의대 붙는 건 너무하지 않았냐 3등급이 훌륭한 의사가 될수 있겠냐 모하 반갑습니다 우범생입니다 오늘은 민속촌 얘기가 아닌 의대에 관련된 얘기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본인 수능 평균이 3등급인데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뭐 인터넷에서든 인스타에서든 에브리타임에서든 확인을 해봤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거든요 3등급이 1등급들 사이에서 의사가 될수 있겠냐 학교에서 관리하는 내신 믿을 수 있냐 어차피 가서 하기 나름이다 이래서 수시가 폐지되어야 되는 거다 다른 과면 몰라도 사람 생명이랑 연관된 건데 이렇게 합격시키냐 나중에 의사가 돼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 뭐 밑에 깔아주겠지 저런 놈이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아, 지들이 뭔데 욕을 하냐 <S> 와 <S> 아, <S> <S> <S>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인정하는 반응들이랑 인정 못하겠다는 반응이랑 욕들이랑 섞여있는데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3등급이 어떻게 의대에 붙었냐. 기사에 따르면 이분 스펙이 이래요. 내신이 1.05 생활기록부가 40장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내신이야 말할 것도 없고 생기부 현실적으로 30장만 넘겨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3 6 내신은 1 4 아무튼 굉장히 뛰어난 스펙입니다. 근데 왜 논란이 생겼느냐. 이번 년도 연대의대 학생부종합전형이 최저를 폐지해버리면서 수능 성적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3등급을 맞고도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딱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뭐 어떻게 합니까? 대학이 그렇게 학생을 뽑겠다고 했고 학생 본인이 지원을 해서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한 건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3등급이 의대 붙는 건 너무하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봤듯이 크게 두 부류가 허탈한 반응을 보이죠. 자기보다 성적 낮은데 의대 가서 기분이 나쁜 고등학생 자기 때보다 한참 낮은 성적으로 의대 와서 기분이 나쁜 재학생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본인의 노력이 부정당한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전형이 무슨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즉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너희를 뽑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기준이 다른 겁니다. 수능으로 뽑는데 3등급이 의대에 붙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기부로 뽑는데 내신 1점대 초반에 생기부 40장 넘어가는 학생이 붙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의대인데 최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번 연대의대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300명 지원했다 치면 이분이 그 중에 최고점을 얻었다는 소리예요. 입학 사정관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법을 쓰거나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본인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시험 때문에 잘 시간 부족하고 거기서 또 짬짬이 가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신입생들 입학 성적에 목매면서 이빨 갈고 있다. 분명히 친구 없는 아싸 아무튼 이해가 가긴 하지만 입시 제도가 변하면서 기준이 바뀐 것뿐이니 기분 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3등급이 훌륭한 의사가 될수 있겠냐. 아니 그 사람 생명이 달린 의사를 이렇게 뽑아도 되냐. 저는 굉장히 구시드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성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학생부로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 학점이 더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왕 들어왔으면 댓글에서 봤듯이 들어와서 하기 나름인 겁니다 사실 제 주변에 정시로운 친구들 공부 별로 못해 사실 저도 수시 출. 추... 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백번 천번 양보해서 이분이 의사가 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쳐요 근데 의대가 그런 사람들 순순히 의사시킬 정도로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공부량 많은 거 유명하죠 그리고 유급제도도 있어요 뭐 다른 데처럼 F 맞으면 재수강 이런 게 아니라 한 과목 성적이 개판나는 순간 통째로 1년을 처음부터 다시 다녀합니다즉 능력이 안 되는데 설렁설렁 학교 다니면서 운 좋게 의사가 될일 절대 없다는 겁니다 찍다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원한 건 본인이고 붙여준 건 대학이에요 요즘 입시가 문제라기에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죠 뭐... 숭실대 644 사건도 그렇고 80년도에 200점으로 서울대법대 합격한 5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니! 면접에서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를 영어로 말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웃음> 자! 그래서 결론 부정적인 방법만 아니면 그리고 들어와서 저런만 무사히 한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